나를 위한건지 X해보라고 아 욕해서 미안합니다 멈춰서 마시는 것조차 시드를 치는 사람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일반인 척하는 것 때문에 너무 빡이쳐요 가꿀소리를 내었는가 아무리 할 게임이 없다고 하지 요즘에는 벽 밖에 서론에서도 인터넷이 되냐 아직도 꿀 신도들이 있단 말인가 모든 시리즈 도전까지는 깼는데 꿀만큼은할용기가안 난다고요? 정상이죠 저도 솔직히 혼자 안 했어 다른 사람들 이제 버스 타가지고 겨우겨우 도전까지 깬거지 혼자는안 하지 아 근데 우리 사람 한명 어디 갔어? 여보세요? 죽었네? 이블미딘 해보셨나요? 어, 좀 하다가 재미없어서 환불했는데. 이블미딘 무서웠나요? 아직, 그렇게 깊게를 안 해봤어요. 왜요? 내가 공포에 떠난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얼마 주면 공포게임 해주시나요? 아니, 뭐, 어, 원하시나면은 뭐 해주시긴. 해드리긴 하는데 공포게임 공격 안되는걸 싫어하고 공격되면 안 무서워하지 않나 어...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이 정 원하신다면 은뭐 보여드려야죠 아 근데 제가 공격을 하더라도 무서운건 있었어요 그중에 데드스페이스가 있었지 제가 공포게임 면역이 생긴게 생긴, 생긴 게 솔직히 데드스페이스가 덕이 커요 초창기 원 했을때 나 혼자 했어요 그때 면역 진짜 많이 생겼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서웠던게 그거였어요 바이자드 빌리지에서 그 인형 파티 있거든요. 그거는 좀 무섭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딱 그거예요 무서워 떨어봤자 어차피 이거 클리어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솔직히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무, 좀 무서워하긴 했어요 성격상 제가 좀잘 참는 성격이기도 하니까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제발 이럴 거면 정식 출시하지 말고 얼리로 내라 그럼 내 이해는 해줄게 우리 얼리로 하자 열드님 콜라보? 내가 몇십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프롬 얘네들은요 장인 전식이 너무 투, 투, 투철해 진짜 그런 거는 대외적인 거고 게임 인게임 안에서 콜라보 를한 적이 있나요? 나본 <웃음>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베레세레크랑 오마주에 가깝지 않나요? 일단 미야자키가 그냥 개인적으로 베레세레크 작품을 좋아해 가지고 덕질하려고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전혀. 패치로두 달이 지났다고요? DLC 작업 중이겠지. <웃음> <웃음> <웃음> 최악의 상황은 그겁니다 다음 연도 이제 3월 2월 중에 엘든닝 DLC 나오는 거 이번 연도가 아니고 나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기대되는 신작 같은 거 없냐고 다른 게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 말은 다른 게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등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엘든닝을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매번 기다리는 거지만 은 여러분들은 또 아니잖아 나처럼 기다리지 말고 다른 게임 하고 오십쇼 제발 나도 중간에 일이 하잖아 다른거 최스콜라 선벌한 사람의 사상을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건지 그때 보라고아 <웃음> 욕해서 미안합니다. 내 말이 그냥, 그냥 그렇다는 냥그 거지. 내가 평소에 욕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욕이, 욕이 나온다니까. 이 정도면은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그래 찍먹은 괜찮아. 찍먹은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친구이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 에스트 멈춰서 마시는 것조차 시드를 치는 사람 양반들이 있습니다. <웃음> 같아 진짜 그딴 인간들이 이제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일반인 척 하는것 때문에 너무 빡이 쳐요 그런것까지 실드 치는 놈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반인 척 하는게 난 너무 화가 나모원도 서서 마신다고 야시 모노는 더 했어요 다크 소리 한수 접어야 돼요 모노는 더 했어 아 열받네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아니 이거 왜 처음부터 오프라인부터 안되는거 야 이거 포로록 호로록 <웃음>